당신의 주거공간을 더욱 편리하게 더 가치있게 향상시켜줄 아이템을 소개합니다 강압식 터치스크린 기능이 탑재된 이 세련된 제품 하나로 조명제어, 난방제어, 그리고 월패드의 편의기능까지 한 번에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는 STS 홈을 설치합니다 조명제어, 실내상태 센실 난방제어 기타 편의 기능 등의 이 모든 기능을 스마트 터치 스위치 하나로 처리되고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폰 앱으로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. 이 스위치에서의 조명 제어는 점소 등 밝기 조절 신 제어를 하며 신 제어는 각등기구를 영화 모드 취침 모드 식사 모드 등의 상황에 맞게 버튼 하나로 한 번에 연출합니다. 월패드와 연동하여 난방 제어 엘리베이터 호출 등의 여러 기능을 이 스위치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하나의 스위치로 조명 제어, 난방 제어, 실내 환경 감시, 기타 편의 기능을 구현하는 MRPAS의 s STS 홈 스위치에 대해 좀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주저없이 MRPAS s 본사 영업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